어 캐는 물린다 오히려 개이득인데 이거? 느낌이 펜타야 근데 빅토르는 진짜 갱에 약해서 저거 갱한번 오고 성공하면 바로 끝남. 일단 저만 먼저 방어 남들이 가지 못할 우리가 간다. 어, 아니. 야 에고야 이거 진짜 안 오면 나 속상함.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속상함. 그렇지. 네 이제 저 님들 템트리 살짝 결정할 때 1200은 나오면 히드라 먼저 가고 만약에 1200은 안 나오면 톱날 빌드로 빠질까 고민 중입니다 어? 한드만아 까비 뭔가 그게 조금 더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 님보다 도 없다 바이 이번에 윗동선 한번둘것 같은데? 아까 아래여서 어 바이다 빨리 오셈 하.. 음. 음. 아. 이게 평타가 안 나가 콤날이었으면 잡았을까?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? 그래도 이번에 바위 아래거든요? 이번엔 진짜 잡아볼 100% 이거 끝 퓨... 아씨 걸렸다 야 진짜 이건 아니지 그렇지 이거지 빅토르도 억겁의 역 카탈리스크 같네요 이러면은 히드라가 가길 잘했어요 눈치 싸움 이긴거임 마파밍 구도로 나와서 오히려 내가 더 좋아 성장 더 잘돼 아그했습니오 어, 백핑 찍지마. 이번에 아마 그냥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따볼게요 나이스~ 나는 깨달아버렸어, 왕자님 킬 줘야 돼! 우리 제드 먹어봤자 응애야 그냥 항상 어, 나이스. 제가 가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 장지 아, 매자. 죽었다. 살아? 안 돼, 이제야 너 죽으면 안 된다. 아, 이제야! 아 근데 캐낸궁 뭔가 아쉽다. 나도 월식이 아니라서 너무 아쉽고. 그거 3템 나오면은 제가 또 이제 다양하게 딜를수 있어서 게임은 안 질듯 전파는 저도 이판안질것 같은데 와 빅토르 이거 혼자 나대네 실화야 형 여기 있잖아 <웃음> 야못 이긴다 <웃음> 야 바이 레오나 둘다 끌고 와볼까? 나이스. 나이스. 어, 캐는 물린다. 오히려 개이득인데 이거? 느낌이 펜타요. 펜타 나이스. 아딱 그냥 느낌이 펜타였어. 아유브값뽑아서 다행이다 야 방금 거의 한 4대1 아니었어요? 아아네아 아, 네. 아, 지렸으면 네 후원을 야 방금은 진짜 역대급 펜타였다 스킬 월식쿨 계속 굴리면서 생각하면서 했거든 와 wow. <목소리> 지금이니? 아 까비 <목소리> 나이스 아 이즈 좋았다 <웃음> 이즈형 네이스 근데 저기 조합이 너무 좋다 돈이한번 빠지고 아 방금 뭔가.. 아 포탑 하필 왜 내가 맞아 아니 포탑 내가 안 맞으면 펜타 두 번인데 이거 지지. 야 그래도 펜타 두번할수 있었는데